속보입니다. 오늘 5월 1일 오후 12시 22분에 일본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규모 6.2, 지진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 시간 전인 11시 22분에도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 4월 1일부터 어제 4월 30일까지 오키나와 본섬 근해와 후쿠시마의 연속 지진이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연쇄 발생하는 연쇄 도미노 지진이 발생하고 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오키나와는 강진이 발생 시에는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한반도를 강타할 수 있는 한반도의 뒷문이 일본이라는 방파제가 없이 그대로 열려있는 지역이라서 큰 위협이 되는 지역입니다. 최근 한반도에도 여러 건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는 피부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 비견한 예가 바로 어제 저녁 한국 충북 옥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해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이 지진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이 경기도 안성에서는 냉동창고에서 큰 불이나 60대 직원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최근의 지진의 발생 상황은 한반도 내의 지진 발생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인근 지역 중국이나 일본의 지진에 대하여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얼마전 중국 황해해역, 서해안 해역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 서해안 지역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일본 토카라열도 인근 스너세지마 사쿠라지마의 화산이 큰 폭발을 하면서 규슈지역의 이러한 움직임이 한반도의 남해안, 특히 제주도에 영향을 줄 것이 우려가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대만에서도 연속 규모 4에서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만과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의 토카라열도 즉 규슈가 함께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분명히 될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인근의 해저 화산들이 연쇄폭발을 하면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될수 있는 해안성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최근 브레고리 지역에는 지진해일, 폭풍해일 및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해안 지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중에서 지진해일은 인접 지역은 물론 멀리 떨어진 지역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최근에 대만과 오키나와 그리고 규슈 지역의 연쇄 지진과 화산 폭발을 생각해 보면 이 한국의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류큐 해구에서 발생하는 이 지진 해일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 일본의 지진대에서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그 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과 같이 한반도의 뒷문이 열려있는 대만, 오키나와 규슈 남부에서 연쇄지진과 화산폭발이 계속하여 발생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일본 혼슈 남측 해역과 진, 지진의 공백력이 존재하는 류큐열도 남측 해역과 이 접해 있는 한국의 이 남해안은 지진해일의 급습에 노출이 되어 있어 안전한 지역으로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진해일은 발생 빈도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해안에 전파가 되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해일은 해저 지진, 해저 붕괴 및 해저 화산 분출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해저 지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을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에서 북서적으로 1.6km 떨어진 근해에서 발생한 서아시아 지진해일은 약 30만 명의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지진패턴을 보면 한국에서도 먼거리의 오키나와 그리고 토카라열도 규슈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며 따라서 남해안의 지진해일의 영향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특히, 남해안에 위치한 이 월성과 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 지진해일의 이 파원력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이 전파가 되는 이 지진해일의 전파 특성을 이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연구조사가 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남해안 뿐만이 아니라 최근 중국 황해해역에서 계속하여 강력한 지진들이 발생 중이기 때문에 이 남해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해안 지역의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서해안과 남해안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진해일에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류큐열도 주변의 지진해일 유발단층 지진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를 예로 들면 한반도의 지진 해일이 위협이 되는 이유 중에 그 예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부근 해저에서 일어난 바로 그 동일본 대지진 대규모 9.0의 강진으로 파고가 무려 10m 최대 높이 38.9m에 달하는 지진 해일이 발생해서 일본 동북지역의 태평양 연안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한반도 인근 오키나와 혹은 큐슈 남부 아니면 이 큐슈 호쿠, 후쿠오카 해역에서 규모 9.0 정도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지진 해일이 한반도를 덮칠 것입니다. 이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여 삽입이 되고 있는 류큐열도 남측의 류큐해구와 북쪽의 오키나와 트라프 등의 두개 지역은 지진 활동이 활발하며 지난 30년간의 류큐열도 주변에서 지진 발생 횟수는 약만 번에 만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류큐열도 주변의 빈번한 지진 발생 횟수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한반도 남서해안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지진 해일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